홍원희의 운동교실 오늘은 헬스장이 아닌 집에서도 할수 있는 어디서든 할수 있는 푸시업 푸시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육을 막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많이 아니죠 기구운동으로 부하를 줘야 되니까 부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집에서, 집에서 하거나 시합장 아니면 우리가 바디 프로필 그래서 우리가 펌핑을 할 때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가슴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할수 있어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플랫벤치 일자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인클라인 디클라인, 그 다음에 플라이 안쪽 이거를 그냥 푸 c 업으로다할수 있고, 그거를 막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나의 몸의 각도나 이 팔꿈치가 이 몸에서 벌어지는 각도, 그 다음에 이 손의 위치 이런 것들 다 틀리니까는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이 상태에서 이 손을,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주면은 조금 더 손목에 무리가 없을 거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어, 어깨보다 약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손목 부분이 있잖아요 손목 부분 이 손목 부분에 실제로 내가 운동되는 가슴 중간에 내려가야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어깨가 손목 쪽으로 내려가시면서되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운동되는 부위를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것도 내려갔다 올라갔다지만 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깨 힘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 한번 알려준 적 있잖아요. 거기서 이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오는 어깨가 말려오는 느낌으로 벤치프레스, 이렇게 푸시업을 이렇게 하셔야 가슴 운동이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게 주가 돼 버리면 팔이나 삼두나 어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항상 밀때 이렇게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내려갈 때도 그대로 약간 늘어나는 느낌 팔이 굽혀지는 게 아니고 팔이 굽혀지는 게 아니고 쭉 어깨가 뒤로 가면서 가슴이 늘어나고 다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no. 이렇게 어깨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플랫벤치 기본 이제 벤치랑 똑같은 푸시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클라인 유액가슴을 하고 싶다 유액가슴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다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야 그대 높게 올리고 이거보다 더 올리면 좋아요 조금 낫긴 한데 이거 더 올리면 좋고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삼각형의 손모양을 만들고 어, 손목 위치가 위에 탔으면 되게 위에 탔으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팔로 내리는 게 아니고 쭉 가슴이 늘어났다가 쭉 가슴이 늘어나어 이렇게 이제 위의 가슴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슴 디클라인 디클라인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내 상체가 이제 위로 가거죠 위로 다리가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손목에위치 이제 아래가슴으로 가는 거 디클라인 같이 이 상태에서 쭉 갔다가 자. 똑같이 가슴이 늘어났다가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짧아졌다가 항상 내 몸통은 일자인 걸 유지해 주면서 이 몸통은 기본적으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각도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얘기는 이 정렬, 척추 정렬은 항상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리는 위치, 올라가는 위치 타겟이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에서까지 똑같은 위치를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인클라인, 디클라인 각도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 팔의 위치, 위치에 따라서 푸시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 우리가 팔꿈치가 옆, 끝까지 옆으로 갔잖아요 이거를 팔꿈치를 이렇게 손목이 11자 이렇게 아까 삼각형이 아니고 11자를 두고 그러면 이제 팔꿈치를 몸쪽에 이렇게 모으기가 편해요 이렇게 돼서 가슴 아래쪽으로 내리면 삼두가 많이 될수 있어요 삼두 삼두 운동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만약에 삼두에 펌핑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몸 쪽에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이니까 이렇게만딱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라이를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플라이를 할수 없지만 안쪽을 하려면 손을 조금 더 안쪽에 잡고 이렇게 안쪽에 잡고 내리는 위치를 가슴 중간에 두고 쭉 해서 얘는 이제 많이 안내려셔도 돼요 대신 잃었을 때 이렇게 쭉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안쪽까지 그리고 조금 덜 내려도 되니까 다시 쭉 안쪽 끝까지 힘줘서 이 안쪽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들렸다가쭉 안쪽 쭉.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 1초 정도 이렇게 멈춰도 되니까 끝까지 쭉 모으는 그냥 넓게 하는 푸시업보다는 훨씬 더 안쪽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넓게 하고 이걸 공략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도, 다양한 손 위치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골고루 가슴을 조금 더 골고루 해가지고 예쁜 가슴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하가 더줄수 있는 벤치클레스, 체육관 이런 환경에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가 할수 없는 여건이나 아니면 여행가서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까지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푸쉬업을 알려준 홍원이었습니다 안녕